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오신 거죠? 오늘 이제 태국 대구. 저희가 첫날이죠 그 o o 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o 검사를 받고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ood job. g o o 마지막 사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? 그렇죠 되게 귀엽죠? <웃음> 되게 귀엽지 않아요? <웃음> 되게 귀여워가지고 좀 약간 몇게좀 사진 좀 셀렉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비이도영이랑 찍으러 나갔던 거풀거 거 아니에요? 맞아 풀 거예요 향풀 음. 때쯤 에 아마 저도 풀려고 누제스 북 누제스 북 나는 새 사진 계정이 있으니까 아..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었나요? 왜요? 네. 에어컨이 켜져있다 지금. <웃음> 지금 에어컨 켜져있는 게 제일 적응이 안돼 공항 나오자마자 응. 형이었나? 오우! 뭐야? 예, 오우. 네. 오우! 덥다고? 아니, 적응이 안되더라고 인천은 추웠는데 추웠는데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게 응. 우리 또 걱정하시는 앨리스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마디 씩해줘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일정들을 아예 저희가 진행을 못했었는데 음. 그래도 2022년에는 진행을 하게 됐어요. 어, 그 뭐예요? 얼음이에요. 왜 얼음이 얼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음 달라고 했는데니 근데 그 아랫 각각 방마다 얼음을 주셨어. 이거 지금 안 먹어요. 그럼 저기 냉동고에 넣어놓을게. 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n i Tokes, Yopis, Otina, would kick up, k i 게 k up, k i c 고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ick up, k i c 게 up, k 들더라고요. 작업실에서 했던 거는 지금 얼추 좀 각이 나오던데 네 맞아요 작업실에서 했던 었 거는 인트로만 빼면은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할수 있는 건데 한번 봐보세요 아 이거 펜이 아니야? 네 뭐야 이거? 이거 누르는 거야? 아 이게 뭐야 <웃음> 오, 아 이게 그 핸드폰 그 뭔가 동영상 네, 같은 느낌이어서 동영상에 평가해주세요 오, 되게 잘 만들. 아, 이거 고생했네. 하나나 맞으시더라. 7 분이라서 아, 뭐 넘겨가고. 경변이네, 경변에서 하는걸한번 찍. 고 어? 올드가렸어요? 네. 딱그 건데 입고 여 지나가. 어, 말을 대.. 말을 안 한다고요? 아, 아, 아,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솔직히 브이로그에 어차피 기도해. 나 아마 앞으로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야.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반 실험이었어 가지고. 반 실험이어서?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한번 찍어봐.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예요? 이날 저희 그거예요. 그살야 콘텐츠 있죠. 우리 떡볶 만들어 먹어. 아, 그거 아 찍고 아 아마 바로 간다. 에이 고이 어. 모자이크? 하하하하하하하하. 어. <웃음> <웃음> 형이 방에서 엄청 들었어. 어, 맞아 맞아. 뭔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다. 어. 4 이거 그러니까 4 분까지는 봤는데 4 분만으로도 재밌어. 어 그래요? 어 아, 다행이다. 고마워요. 분만으로도 재밌어. 어 근데 이거 좋다. 어떤 거? 화이팅. <웃음> 인트로가 일단 되게 센스있었어. 아 그래요? 어. 인트로가 진짜 재밌다. 아, 나는 이런 취미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왜냐하면 어. 어쨌든 뭔가 이게 생산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취미잖아요. 하면서 스트레스받고 막 피곤하고 그렇긴 하지만 막상 하고 결과도 보고 그러면은 뿌듯하고 약간 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색보정식 진짜 전문가입니아 음, 나도 뭐 어떻게 보면 어깨넘머서다 배우는 거니까 진짜 우리는 다행인 게 이런 일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랑 인연이 있 인연이 있으니까 어, 네, 오늘. 네. 됐어요? 네,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. 오늘 저희가 이렇게 태국에 와서 첫날을 아무래도 이렇게 숙소 내에서 이렇게 또 지내는 것 같아요. 뭐, 수빈이랑 아까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영상 얘기하고 사진 얘기하고. 어, 저희들의 일상은 이렇습니다. 그냥 뭐, 시간 나오면 영상 편집하고 저는 뭐 사진하고 해가지고. 어떻게 보면 우리 앨리스 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무대 안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또 앨리스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잖아요 맞아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, 수빈이 갈게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태국 방콕에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마스크 두개 끼고 세준이막 아, 여기 너무 아프다고 진짜 어질고 음, 하면서도 계속 마스크 안 먹고 또 수시로 손 닦고 그러면서 진짜 조심히 잘 왔으니까 저희 안전하게 재밌게 잘 스케줄하고 돌아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짜자자. 네, 태국에서 두 번째 밤미안니죠 네. 첫 번째 밤을 보내고 지금 저희는. 스케줄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이제 몇분 뒤면은 나갈 건데 세준이 형이 저기서 짐 싸고 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짐을 싸고 있습니다. 오늘 첫날 이제 팬 사인회가 이제 열리고 는데요 네. 그래서 오늘 열시 2 0분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렇군. 오늘 오늘 의상 입을 때뭐 느낀 거 없었어요? 이러고 한국에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태국은? 어, 태국은 아니라는 많이 거 많이 덥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딱알수 있어요 아침 일어난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어봤거든요 자, 엄청난 역광 와야이느낌은 눈무셔, 눈무셔 카메라로 담을 수 없겠지만 어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어둠의 자식들이죠. <웃음> 빛을 활용하지 않습니다. 맞습니다. 멤버들 옷들 보면서 다 데님 아니면 좀 약간 캐주얼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오늘 딱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? 시원해 보여요. 제일 시원해 보이죠. 제가, 제가 또 그리고 이런 이런 셔츠를 좋아. 이게 무슨 이 무슨 셔츠라고 그러죠. 이좀 과하지 않은데 역시 화려한. 저는 포인트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바지도무난하잖아요 그냥 화이트로 그냥 좀 연청으로. 이제 가야 되나 봅니다. 가야 되나 보요. 그럼 저희는 저희는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준수 씨, 안녕하세요. 2년 만에 돌아왔는데 한마디 예. 해주세요. 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태국에 왔습니다. 안. 야왜 너만 쿠키 먹어? 커피 앞에 또뭐 있는데? 저기 또 있어? 응. 아니면 너가 음. 서다가져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어. 어가 아니에요 여기. 아 아니요? 어, 번, 번 번지번지서 잘못 찾았어요. 흑룡 아니야. 흑룡 <웃음> <거> 아닙니다. 여기 <웃음> 그런 <웃음> 곳 아니에요. 아 아니요? 어 뭐야? 안잡어 아니면은 아코카 어 주민 들어가고 있어요. 다시 한번더 코카코 예스 예스 휴~~~~~ 오늘도 얼굴이 좀.. 아 항상 아 그런 거 같아요. 뭔가 꼭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얼굴 막못 뭐 나거나 못생겨지거나 그런 거 같은데 오늘이 좀 그런 날인 거 같아 오 오늘 수영해서 그런가? 뭐왜 이렇게 웃더라 아 오늘.. 오늘은 안 되는 날인것 같아. 거울샷도 한번 찍어야지 뭐 이러면 찡 축. 예쁜 그림이 안 나오네. 드라이는 어디 있고? 어, 이제 10까지는 1분 지가거든요. 내가 만약에 를 좀, 좀 아, 네. 안녕~~~ 오늘은 일을 마치고 지금 이제 방으로 왔습니다. 잠깐만 너무 어둡다. 퇴근한 나의 모습. 허~ 아, 태국에서의... 두 번째날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. 간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너무 재밌고 부푹시다가고 싶어요. 그리고 내일 팬미팅인데 굉장히 너무 기대되는데 베개가 너무 부드러워요. 내 네, 옆에 누워 있으면 시점. 현재 시각으로 9시 1분입니다. 절제 날도 이렇게 끝납니다. 저는 이제 쉬고 잠을 들려고 해요. 내일 일찍 공연도 가야 하니까. 아 얼굴이 부은가 봐. 일 끝난 모습이 제일 못생겼어요. 눈도 음, 충혈되고. 쌍꺼풀아 없어져라. 자리를 잡았니? 안녕. 아? 경찬이 난. 아나뭐뭐 얘기 하려다 그랬지? 아 나 참고 자랑하려고 그랬지. 저 최신식 문물 하나 샀습니다. 따라란. 제가 축구게임을 하기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플렉스 했습니다. 나를 위해 소소한 플렉스. 아무튼, 여기서 또 인사드릴게요. 잘 자. 이두 번째 날 끝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경찬입니다. 아이고, 주문 거야? 꽤났것 같은데? 이꽤 났다. 지금은 태국 이제 26일 11시 네, 13분인데 음 이제 저는 태국에서 마지막 날인데 뭔가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것 같아요. 정말 오랜만에 온 태국이고 해외인데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스케줄 하러 온건 맞지만 또 하나의 여행이라서 되게 좀 뿌듯했어요 저는 오히려 좀 하루에 더 있다 가고 싶은? 뭔가 항상 일하러 왔다 보니까 로망들 이 있잖아요 뭐 길거리를 그냥 걷는다든가 구경을 한다든가 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밤에 처음으로 해봤어요 그거를 이제 밤에 거리를 좀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확실히 조금 소소한 행복을 좀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탈이고 하나의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저 저 같은 방법이 그 너무 좋았었고 아쉽지만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음에 또뭐 태국으로 올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갈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좀 즐기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참 시간 빠릅니다 뭔지 별로 안된것같은데아 근데 제가 지금 쇠걸이라 섬수 100% 입니다 참..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타나는 게 저희들 존재의 이유인데 이허방송에서도 팬분들이 없고 이렇게 공연도 못하고 해외도 못 오니깐 뭔가 큰 아쉬움과 아, 지금 이게 가수가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이제 팬미팅도 했었고 국내에서 이제 뭐팬사인회 대면 팬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해외를 오다 보니까 점점 아 그래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거지 그래 이게 가수지라는 생각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저희가 무대를 서고 싶다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팬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있어주셔야 이 무대라는 걸 함께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조정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서 여기에는 이게 어떤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한국에서 단종된 것들이 여기선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없는 제품들도 많다 보니까 입맛이 조금 많이 살아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게 아쉽네요 지금 3월이 있거든요 뭐 했다고 벌써 3월인지 도 모르겠어요 뭐 했다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을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만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사이 잘 보내고 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또 태국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고